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친상간은 나쁜 것이다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자 성경이 계시된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말은요. 다말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자손을 이은 거죠. 무엇을 둘다 성경이 이렇게 나타내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후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씨를 줄 사람이죠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한 이제 성관계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후손은 제라예요. 씹니다. 씨를 이어가자. 씨는 씨인데 이 씨를 어떤 방식으로 얻고자 하느냐의 문제죠. 아브라함이 있는 산, 그 언약의 산, 거기에서 얻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없는 산에서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굴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언약 바깥에서 맺어지는 씨 어디서 맺어져요? 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서 씨를 얻는 장소가 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디와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 이두 달의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이런 부도덕한 얘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뭔가 여기만 관심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자카르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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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이 없는 아브라함이 없는 산으로 어, 이들이 결국은 나와서 갔죠. 롯과 두 딸이 그리고서는 또 어디로 가요? 네, 두 딸이 간 곳이 어디예요? 굴이죠. 어, 굴로 갑니다. 이 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굴을 에, 얘기할 때 무엇과 관련하여서 굴을 설명하는가? 아, 이 부분을 에,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 구리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메아라예요. 어, 뜻이 첫째 어떤 뜻이냐면 은신처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타락한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칠장을 가볼까요? 사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 여호와의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소굴 이 메아라예요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그렇다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어, 1억 이렇게 그 도둑의 소굴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삼았다는 거죠 도둑의 소굴은 뭐죠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서 그 도둑질한 물품을 가지고 숨는 은닉의 장소 그게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성전에 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면서? 제사하면서 제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서도 너희의 마음은 바할 다른 신에게로 가서 분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몸뚱아리는 성전에 와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라,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성전은 언약의 장소예요. 도둑의 소굴은 뭐죠? 이 언약을 따라서 갖고 있는 그 언약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하는데 언약 바깥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입니다 언약과는 상당히 아니 언약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숨어서 훔쳐온 것을 즐기는 거 그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이게 타락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제사가 자기 구원, 자기 구원의 빌미, 자기 유익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죠? 예배 왜 하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곳에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 어디다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욕심과 자기 욕망을 향하여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있는 성전은 뭐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고요 이것이 타락한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롯과 두 딸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없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언약이 없는 산에서조차도 또어 벗어나서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싶어서 자신의 힘과 방법을 얻고자 어 들어가서 벌어지는 행위가 굴속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여기서 우리가 어 내 자손을 내 후손을 보자 언약 바깥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 이게 타락한 성전이라고요 마태봄 복 21장 13절이 거듭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는 도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언약은 없어요 행위는 있어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행위예요. 어, 언약 안에서 벌어지지 않고 언약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네, 롯과 두 딸이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타락한 성전이 되었 라는 얘기예요. 아, 굴속에 가 가지고서 벌어진 일이 아, 이게 지금 근친상간 간음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 이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보세요.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세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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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자나는 그 명목하에 이두 딸이 그 소돔에 죄악된 사고 방식을 그대로 표출해 내죠. 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롯과 또 롯의 처인 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지 못한 두 딸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두 딸의 모습이요 그, 보세요 어, 우리가 배필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서 자손을 잊자 이게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말은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씨를 얻어야겠다 내가 정말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를 통해서 어 이렇게 언약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다말의 사건과 지금 이두 딸은 그게 아닙니다 소돔의 사고방식 그대로 술을 먹게 해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이 되어버린 굴, 굴로 굴 소개되는 이미 언약을 배우지 못하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롯은 어떻게 했죠? 롯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와 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 안에 묶어가지고 끌어냈어요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그 데라와 구별시켜서 다시 그를 가나한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그 가나한 땅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에덴 동산 같고 멸망하기 전 애국과 같은 곳을 향하여서 소활까지 바라보면서 소돔으로 점점 내려가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 이곳에 그 좋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로의 연합군이 와가지고서 다 깡그리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과 같게 언약의 자리로 언약의 예배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다시 머물면서 여전히 자기가 이루려는 꿈을 계속 펼쳐갑니다 롯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배우질 않아요 어머니는 롯의 처는 여전히 에, 소돔에 대한 그 사고방식 그대로를 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죠 언약의 기둥이 아니라 저주의 기둥이에요 한 번도 두 딸들은 아버지 롯이 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나 삶속에서 보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언약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본 적이 없어요 언약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음. 소돔의 천사로 낙은 애들이 왔을 때 롯이 하는 태도는 뭐예요 두 딸을 내줘버리죠 이 그런 그 소돔의 죄악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술 먹인 다음에 우리가 자손을 잊자라는 것이 나온 거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배웠구나 아 그렇게 자랐구나 그렇게 자란 두 딸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로색에 있어서 두 딸은 사실은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어, 로세 입장에서 보세요. 그 좋았던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그 정말 그 변기 자체가 수세식으로 돼 있었던 그런 발전된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 보니까 너무 고대고 광야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고 딱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보니까 소돔은 휘영찬란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면 얼마나 그 정말 자녀들한테 큰 유익을 줄수 있는 거예요. 하, 다 내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런 것을 준다. 정작 또 자신은 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그렇게 이뤄내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나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나는 못 먹고 못 힘들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에, 나는 희생한 것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언약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롯과 롯의 아내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두 딸은 배우지 않은 겁니다 경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삶의 결과물입니다 뜬금없이 두 딸에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나오고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간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에,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것은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서 나온 소돔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구출해 낸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힘들지만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그렇게 간 결과물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대가예요, 이것이. 아, 이쯤에서 그래. 나는 천국만 가면 됐지 내 삶이야 어떻게 피폐해지든 내 자녀들이야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롯과 이두 딸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초점이 아니라 이 사건을 들어서 예, 이렇게 사는 구원 사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느냐 이렇게 너, 너희도 이렇게 살고 싶냐 이 삶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맺어지는 삶의 결과물은 이것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르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자에게서 언약을 버린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산 불경건을 보여낸 자의 자녀들의 비참한 결정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그래. 저들만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상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냈다. 뭐 어디에서? 예, 언약 바깥에 있었던 상관없었던 그리고 타락한 성전이 되어서 어,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세상을 향하여 점점 점점 가려고 했던 이 타락한 성전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로시오. 두딸이요 우리는 이렇게 굴 속에서 정말 언약을 떠나면 우리는 굴 속에서 정말 이런 근친상관과 같은 참혹한 일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들어오셔서 여전히 언약에서 끈을 끊어내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그 가고자 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시, 저주받은 그 삶의 결과물을 그 하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지금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하냐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자의 다름입니다 나는 십자가 이전에는 그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갔던 존재 그러나 오늘의 이 십자가가 나를 찾아와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약에 대하여 나를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나는 이 아침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세우셔야 돼요 나는 타락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이다 나의 지금은 분명하게 내가 근친상관과 같은 더러운 삶으로 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똑같이 어렵죠. 똑같이 불가능했죠. 사라와 같이. 사라도 단산했고요. 경수가 끌어졌고요. 아브라함은 백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요 지금 로세 두 딸도 어 시를 줄 곳이 없는데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라는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 앞에서 내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로 내가 나를 세우는 자리로 가는 것은 이건 불경건이구나. 이건 언약 바깥으로 가는 모습이구나. 이거는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더럽고 추잡하고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것을 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사라의 언약 안에서의 택한 자손으로 갈 것이냐 그 후손으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언약 바깥에서 끝까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고집과 계획대로 갈 것이냐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 나를 타락한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일이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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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해롯 성전이에요. B.C. 16년부터 A.D. 지금 46년까지 지금 보니까 정말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지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이 46년 동안 지어지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헐라 내가 3일만에 일으키겠다. 이 3일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우리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바깥에서 살아왔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성전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성전이 됐느냐. 어떤 성전이 성전 거룩한 성전과 타락한 성전은 뭐에 대한 차이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느냐 언약 바깥에서 세상 욕심을 이루는 씨를 내가 취하여 가느냐 뭐가 타락한 성전이고 뭐가 거룩한 성전인 거지 오늘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는요 두딸의 간음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간음 이야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힘들지만 순종하여 가는 이 정도의 혼인의 삶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눈길을 계속 흘리면서 세상 남자를 거짓 남편을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 씨를 얻고자 하는 가늠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억하여 들으십시오. 죄를 면제해 준 것이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이 오늘의 이 구원 이야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로시나 로세 두 딸처럼 살아도 천국은 가겠구나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은 이런 롯과 두 딸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성전을 거룩한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약 바깥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하여 책임지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약 안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의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 11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터가 어떤 터인지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 터. 그그 그 진리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인 교회가 어디에 터를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금이나 은뭐 풀이나 집을 그 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느냐 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느냐의 문제. 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만일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는데 금과 은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상을 받고 어, 불 상을 받고 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가 타겠어요 불이나 집이 타겠죠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리라 그러니까 뭐란 소리예요 지금 롯과 두 딸처럼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처럼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이죠 언약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 본문은 구원이 배제된다는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터이신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를 세우느냐인 거예요. 어떤 교리? 금과 은 보석으로 설명되는 바른 진리의 교리. 나무나 집이나 풀로 소개되는 그릇된 교리. 뭐가 바른 교리고 뭐가 그릇된 교리죠.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그다음에는 나무나 집처럼 그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할 걸.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뭐라고요? 예, 이게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 나무나 집이나 풀과 같은 구원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원이 배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마음이 드세요? 노, 노처럼.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딸은 근친상간이 돼서 살펴보겠지만 모압이나 암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에그 자녀들을 들이지 말라고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사용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떤 교리 어떤 신앙 위에 세워져 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매순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매순간 선택하고 결정해간 그 모습 속에서 받는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아 어떻게 해도 천국은 들어가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장담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 엄중하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아 이렇게 살아도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전에 언약 바깥에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 안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려내셨잖아요. 저주 받으시고 그런.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왔으면 십자가를 모르면 몰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했고 너의 인생을 이끌었고 여기에 오게 하니가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와다할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죠 이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거야 합니다 어떤 교리냐 언약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리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두 달의 간음 사건은 강도의 이 소굴 사건은요 어, 교회의 간음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 안에서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언약 안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후손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의 대를 잇고 자기의 명목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극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저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 고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께 물어야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라 가늠하지 말아라. 따라 세상으로부터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네 욕심을 채우는 삶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의 이두딸의 근친 상간의 모습과 같은 것이 삶의 결과물로 나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녀이구나.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 안에서 믿음을 결정을 매 순간 해나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는 믿음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의 결심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우리와 교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도 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아야 할 자녀들이 거짓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의 거짓된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혔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가슴 목로와 회개하오니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성전이었던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옵시고 주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여 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참 경건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된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입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참된 백성들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로의 삶이 사라져 갈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